안녕요제제이 유튜브에 제입니다 친구들 가족이 시킨적이 많나요? 저는요 할머니는 맨날 가방 갖다줘야 뭐해모도 가져줘야 가.. 가자 갖다줘야 이모는요 맨날 기저귀 해모도 기저귀 이렇게 하고요 이모분은 맨날 맨날 어 나은 기저귀가 져와무티수가져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엄마는 맨날 맨날 어 맨날 맨날 엄마는 좀 정리 좋아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산촌은 맨날 물 갖다 달라고 해요. 그 다음 하아오지는 나나 얘기만 많이 해요. 하, 정말 저는요 가족이 힘들어요. 지안이가 수영을 하고 우유를 먹고 떡실신했습니다. 지안이가 뻗었어요. 갑자기 깼어요. 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자자자자 자, 자. 자, 자요 자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 오메! 오! 주 미안해, 미안해. 어, 세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주무어요주어어요 어? 어? 세요 주무세요. 응. 어? 진짜 난데. 다투했어. 음, 미안해, 미안해. 20초 응. 일어나서.